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고입니다 문득 흔히 말하는 aaa급 게임을 하다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고 납니다 왜 이런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할까? 남들은 다고티도 받고 게임상도 다 타면서 왜 우리나라 게임은 후보에조차 들지 못할까? 라는 등등의 생각 말이죠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게임들은 그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오직 한국인들을 위한 게임들만 출시되어 왔으며 해외까지 진출한 게임들은 흔치 못했죠. 비록 해외에 진출하여 크게 성공한 작품들은 몇몇 존재하지만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고티나 게임 어워드에는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거의 국산 게임 최초로 당당하게 고티와 게임 어워드의 후보로 오른 게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게임 오브 더 이어의 약자로 말 그대로 올해의 게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고티는 IGN 게임 스팟 등등 해외의 각종 게임 웹진에서 자신들의 회사가 생각하는 올해의 게임 즉 고티를 뽑아 최대로 많은 고티를 받은 게임은 최다 고티를 수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티는 게임 업계에서는 최고의 영예라고 할수 있죠. 이 고티를 받는 경우엔 고티 에디션 이라는 그간 나온 DLC를 합쳐서 판매함으로써 하나의 상술이면서 팬에게 주는 선물 중 하나인데 이것만 봐도 이 고티를 단한표라도 받는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알수 있죠 기존의 고티 수상작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1년엔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이 227개 2012년엔 워킹데드 시즌 1이 75개 2013년엔 더 라스트 오브 어스가 249개 2015년엔 더 위쳐 와일드 헌트가 275개 그리고 작년인 2016년에는 언차티드4 해적왕과 최후의 보물이 165개로 각각 최다 고티상을 수여받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도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일 정도로 최다 고티는 그의 최고의 게임이라고 불리는 게임들이 수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만큼의 재미가 있는 최고의 게임들만 고티를 수여받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 거의 최초로 한국 게임인 배틀그라운드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2017 고티의 수상 비율은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 8개, 무려 100%라는 수상 비율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록 배틀그라운드가 최다 고티를 받지 못한다 한들 단한 개의 고티라도 받게 된다면 이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고티 수상작들은 영화 같은 게임, 드라마와 같은 게임이 다수 수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티 수상에서 스토리텔링과 연출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2012년에 워킹데드가 최다 고티를 수상한 바로 증명이 가능하죠. 하지만 작년에 최다 고티를 받지 못하고 아쉽게 2위를 차지한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위주의 게임이 아닌 100% 멀티플레이 게임이지만 여태껏 고티 수상작들과는 다르게 최다 고티를 수상할 뻔 한적이 있을 정도로 싱글스토리 없이 오직 멀티플레이 만으로도 최고의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딸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죠. 그리고 2017년인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게임으로는 거의 최초이며 싱글플레이가 없는 오직 멀티플레이 게임이 이렇게 후보에 오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그 게임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티 후보에 올랐습니다. 최다 고티까지 무리라고 봐도 단한 표라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버워치때와 마찬가지로 여태 고티 작품들은 화려한 연출과 이야기가 있는 일명 작품같은 게임을 선호했으며 멀티플레이 게임은 절대로 고티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존의 수상 목록들만 봐도 이 말을 충분히 입증해줄 수 있습니다. 오버워치가 멀티플레이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고티를 수여받을 수 있던 이유는 개성있고 스토리있는 캐릭터성과 꾸준한 트레일러로 싱글플레이와 같은 텔링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배틀그라운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왜그 작은 에랑겔 섬에 100명이 떨어져서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지 자기장은 왜 생기며 자신들의 캐릭터들이 어떤 연유로 이 섬에 오게 되었는지 간단한 설정 외엔 어떤 텔링도 게임 안에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간단한 설정이 전부죠. 이렇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가 비록 후보에는 올랐지만 해외에서는 배틀그라운드가 후보가 올랐다는 것에 대한 많은 반발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본인들 기준에서는 작품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게임이 재미있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는 건 증명된 사실이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길이길이 남을 캐릭터, 음악, 스토리, 연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5대 시상식 중 하나인 더 게임 어워드에서 올해의 게임, 게임 오브 더이어에 당당하게 후보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비록 여기서 고티는 받지 못할지라도 2017년도 최고의 게임이라고 불리는 젤라의 전설 야생의 숨결 평점 5점 만점에 6점을 받은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올해 최고의 액션게임이라고 칭찬받은 호라이즌 제로던 마지막으로 JRPG의 결정체 페르소나 5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이 배틀그라운드가 어마무시한 성공을 거뒀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단순히 배틀그라운드가 돈을 많이 벌었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상막한 한국 게임 시장에서 아무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스팀이라는 낯선 시장과 패키지 게임이라는 유료 판매 방식 그리고 정말로 생소한 배틀로얄이라는 게임의 장르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일반적인 기업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은 요소들을 전부 집어넣은 블루홀의 과감하고도 대단한 실험적인 배틀그라운드라고 할수 있죠.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콘솔 시장은 처참하게 무너졌으며 전부 온라인 PC 시장으로 옮겨갔죠. 그리고 2010년 이후 PC시장은 점점 죽어가고 서서히 모발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항상 대세가 옮겨가면 모든 것이 따라가듯이 서든어택, 그랜드체이스 등등 과거의 영광을 지니고 있는 넷마블은 이젠 더이상 PC가 아닌 모바일 게임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되었으며 그 외에 많은 회사들도 이미 주력 개발을 PC에서 모바일로 갈아탄지 오래죠.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깨부순 것도 모자라 콘솔 시절에도 PC 시절에도 모바일 시절에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고티의 그 후보에 올랐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록 이렇다 한들 배틀그라운드가 벌어들인 수익은 리니지 프랜차이즈에 비하면 잭도 안되지만요. 허나 이는 단순하게 수익으로만 바라봐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을 떠나서 전세계로 널리 이름을 알린 상황에서 배틀그라운드와 블루홀이라는 네이밍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당연히 블루홀이 후속작을 내밀어 다시 한번 패키지 시장에 게임을 내놓았을 때 어느 정도 길이 충분히 트이고 사람들에게도 배틀그라운드를 만들었던 회사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전보다는 흥미가 가는 게임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의 개발사들이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선로가 뚫린 셈이죠. 이는 당장에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크솔과 메탈기어 솔리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데오 코지마가 왜 이렇게 칭송받고 해외에서 잘나가는 게임으로 자리매김 한지 아십니까? 흔히들 jrpg라고 하죠.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나 현재 한국의 시장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게임은 일본 특유의 감성이 녹아있는 jrpg라고 불리는 게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연출, 시스템, 캐릭터 등등 개성없는 게임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한국의 게이머들처럼 일본의 게이머들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같은 게임들 때문에 매우 실망하고 있던 찰나 다크소울이라는 게임이 흐름을 집어던졌습니다. 아니 아예 일본을 떠나 해외에서조차도 판도를 뒤집어버렸죠. 처음 프롬소프트웨어도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성공하리라곤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스토리텔링과 지옥과 같은 난이도 사람을 미치게 하는 레벨 디자인, 아이템, 멀티플레이, 전투 등등 어느 하나를 빼놓지 않고 전부 새로운 방식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크 소울은 흥행조차 생각하지 않은 제작사의 도전작이었습니다. 일부 유저들만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r p g 의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최고의 명작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어려운 게임하면 다크 소울을 떠올리듯이 대명사로 사용될 정도로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다크 소울과 비슷한 게임을 지칭하는 소울라이크라는 게임들도 양산할 정도로 프롬소프트웨어의 모험은 성공이다 못해 초대박을 친 셈이죠. 어떠세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딱한 게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장의 흐름을 따르지 않은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도전 초대박 흥행 이후 많은 민과 많은 대명사를 지어냈으며 많은 아류작들을 생성시키고 있는 게임 바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기존의 것들을 따르지 않고 색다른 방식을 추구한 게임들은 언제나 그 장르에서 혁명을 일으켰으며 역사에 길이 남을 게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싱글플레이와 레벨 디자인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하프라이프가 그랬으며 기존에 없던 게임플레이 방식을 넣어 유저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다크소울이 그랬듯이 언제나 새로운 흐름의 게임들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후대에 출시할 게임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태껏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이렇듯이 현재 당당하게 게임 어워드에 올해 게임 후보에 올라와 있는 배틀그라운드 현재 배틀그라운드가 여기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생각해보면 정말 크다 못해 넘쳐 흐른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전세계인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다. 한국에도 아직 해외에 먹히는 게임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라는 인식을 충분히 세웠다고도 할수 있는 배틀그라운드와 그의 제작사인 블루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에어도 비록 지스타에서는 플레이해보지 못했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봤으며 해외에서도 어느정도 선방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은 어서 게임 어워드 홈페이지에 가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 게임에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조작이나 구걸이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권위있는 시상식에 수상을 함으로써 그 게임이 인정받고 이와같은 게임들이 시장에 출시되길 바라는 한국의 평범한 게이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배틀그라운드가 아니더라도 자신들이 재미있게 즐긴 게임들에 소중한 한표 한표를 던져주시면 되구요. 후... 진짜 살아 생전에 고티를 받는 한국게임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으흐흐흐흐비블서프 <웃음> 아무튼 약 2주가 남은 게임 어워드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최다 고티 집계기간 또한 12월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를 응원 또 응원하며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